안녕하세요.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밤입니다. 어, 며칠 전에 저희 그 초롱공인에서 운영하는 1번 단톡방에 어떤 회원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어느 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면적은 당연히 60제곱미터를 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가로주택정비사업조례를 들여다보면 토지를 가지고는 그 가액이 최소 분양가액보다 크지 않을 때 감정평가액이 그럴 때는 분양권 준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면적만으로 주는 조항이. 도정법에는 그게 있거든요. 도정법조례는. 부산시 도정법조례는 37조 1항 2호에 보면 토지를 면적 60제곱 이상이 되면, 대지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그게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항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례에는. 그래서 한번 다, 어, 서울이며, 대구며, 광주며, 부산, 경남, 뭐, 울산, 몇 군데를 제가 요 조례를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봤거든요. 만약에 조례에 빠져 있다 하면, 그럼 원래, 어, 빠져나오기 전인, 그 도정법에는 있는, 그걸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 소리에 없으면 아예 요거는 요 특례 조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래 그도정법 안에 있다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어 이렇게 해 가지고 빠져 나와 있거든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적용받는 그 법이 어 그러다 보니 법대로 하면 이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혹시 또 여기에 그냥 되는 되는 줄 알고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은 짚어 놔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유튜브를 한번 찍어 봅니다. 같이 한번 점검해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먼저 부산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조례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조례고요. 판수가 안되네요. 잠시만요. 여기 그 조례입니다. 여기 어디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어, 1항, 1항 요를 봐야 됩니다. 어, 1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앞으로 요런요런 요런 방법으로 주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로주택 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분양 신청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헷갈리는 게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를 가진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가잖아요. 어 그러면서 여기 이제 어, 1항에 1호, 1항 1호에는 종전 건축물 중 주택 그리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 사실상 주거용으로서는 무허가도 같이 되는 거예요. 집 빠진 사람 일본, 1항 1호에서 되고요. 그러면 2호에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수산액 이상인 자 분양하는 가격이 만약에 2억이다 근데 내가 받은 감정가가 1억 9,500만 원이다 얘는 청산인 거예요 못 받고 이 가액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도정법에는 나중에 서울시 가로주택 조례에 보면 여기 3호까지 있거든요. 3호까지 있고 요 2호에 해당되는 게 원래 3호 내용이고 2호가 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산시거든요. 부산시에는 이게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데 어 참또 신기한 게 1항에는 요 토지에 대한 면적 총 면적 60제곱 이상 되면 준다라는 그 호가 빠져가 있고, 근데 여기 2항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 분양신청자 중 1인을 분양신청 대상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중에 다른 건 생략하고요. 2항 3호에 보면 한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럴 때, 어, 요 2항 1로는 대표 하나만 준대요 토지를 근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면적이 부산시 건축조례 39조 여기에 부산은 60이거든요 60제곱미터 이상인 규모인자는 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러 명이라도 하나씩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60 이상이면 정작 중요한 거는 1항에 2호에 정리되어 있던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다는 그 호수가 빠져가 있어서 어, 여기, 이항 3호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항 3호는. 이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공유지분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예를 들어 이렇게 공유로 나눈 경우에 자격은 있는데, 공유로 가진 60제곱미터 이상의 가액이, 감정평가액이 최소 분양값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뭐 엔드 조건인 거죠,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뭐가 허술하게 <웃음> 하나가 빠진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이걸 뭘 제대로 잘못 적용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잘못 뺏겨왔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입니다. 이건 대신 서울이고요. 서울특별시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조례인데, 똑같이 분양대상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동호수 시 신청하는 마지막 날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겠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격 중에 요 1호는 주택을 가지고 받는 거고요. 요 2호는 토지의 면적, 토지를 가지고 받는 게 들어와 있어요, 서울은.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서울은 90이거든요. 부산은 60인데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서울시 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요 빈소법을 적용을 받거든요. 요 여긴 돼 있죠. 서울은. 여기는 3호까지 있으면서 3호가 아까 부산시조례 2호에 있던 최소공동주택 그 분양가액보다 내가 받은 감정가가 큰 경우에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가액을 다 합친답니다. 다르죠? 서울하고 부산이. 부산에 아까 도로를 뭐한 12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 도로는 감정평가는 대지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분양가액을 넘기기가 정말로 쉽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분양권 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없습니다. 근데 서울은 아까 토지 면적이 90만 넘으면 그게 최소분양가를 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죠. 뭐 광주는 어떻는가요? 광주는 광주광역시는요. 똑같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 광주 역시도 이후에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면적이 광주시 건축조례. 광주도 이게 90인 걸로 압니다요 이상인 자, 준다 돼 있죠? 광주 준네요그 다음에,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 대구 광역시. 대구 역시도 대구 건축조례. 37조. 대구도 이게 아마 90일 거예요.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총면적이. 대구도 주네요. 울산은요. 울산은 부산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울산 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조례. 울산은 부산권을 뺏긴 것 같아요. 여기 없죠. 1항 2호까지밖에 없고요. 2호는 권리가액입니다. 부산하고 똑같죠. 울산은. 울산에 혹시 가로주택정비사업안에 토지를 뭐한한 한 2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면적이 지목이 그냥 도로여서 감정가액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 아니면 대지인데 면적이 61제곱미터밖에 안 돼서 뭐 가액이 한 1억 5천 나왔다. 근데 분양가는 최소 2억이 넘는다. 이러면 모조리 어떻게 해요? 전부 청산입니다. 안 나옵니다. 부산, 울산 다안 나오네요. 경상남도는요? 경상남도, 빈집미, 소규모.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전부 토지는 네? 가로주택정비사업 안에서 아웃입니다. 아웃. 아홉. 가액이 어마무시 커서 최소 분양가액보다 커야지만이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아까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는 도정법처럼 똑같이 그냥 부산은 아니, 서울, 다 좀, 그게 다 90이에요. 90 이상이면 다 그게 똑같이 도정법처럼 나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카카톡 전화가 오네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전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